안녕하세요, 마스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자, 저번 주 끝날 무렵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계속해서 차트가 대박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한국 시간 점심 시간에 저희 멤버분들께 라이브 강의를 해드리는데 같이 분석을 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또 대박이 터진 상황입니다. 어떤 차트들로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대박이 터졌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우선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9월 7일부터 9월 7일이니까. 아 월요일이네 저번 주가 아니네 월요일이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이번 주 차트 계속해서 그냥 대박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첫번째 호주 셰프 한 시간 차트입니다 자 호주 셰프 이자자 호주 셰프 한 시간 차트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제가 9월 7일 제시간으로 시카고 시간 기준 12시 25분 저녁 시간 아침이죠 같이 아침. 네 그래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호주 셰프 한 시간 차트입니다 서포트 찍고 서포트 가격 조정에 한번더 카운터 트렌드라인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 은 하방으로 화살표대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 은 매도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셰프 한 시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은 기가 막히죠. 이 카운터 트렌드라인, 보이시죠? 이출세선 하얀 색깔 이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부나치 78.6 찍고 하방 브레이크아웃 나오면서 저희는 약 65핍 정도의 수익을 만든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타겟은 화살표 위치에 있는 0% 보다 조금 아쉬운 타겟을 잡습니다 저희는 항상 첫번째 타겟은 그렇게 잡고요 두번째 타겟은 피부나치-27 세번째 타겟은 피부나치, 피부나치 61.8을 보통 기초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자, 이 피부나치 강의 또한 저희 멤버존에서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알려드리고요 피부나치 그리고 서포트 레지스즉 마켓 켓 e n s 만 이해를 잘 하셔도 정말 심플하게 차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쉽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렉스, 그쵸? FX, 해선, m 뭐 a 주식 등이 모든 것들은 보조 지표로 거래를 하신다고 보조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이 가격의 본질을 모르시는 겁니다. t u r e market structure, m a r 이 e 이 structure, market structure, market structure, 정확한 렌트를 잡아서 정확한 방향을 따라서 거래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할지를 아는 거죠. 뭘 찾고 그 전까지는 그냥 랜덤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 이쯤에서 그냥 내 그냥 그냥 내 생각인데 이쯤에서 그냥 갈 수가 있다 그냥 이렇게 찍, 찍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다른 트레이딩 플랜 없이 별 다른 룰 없이 그렇죠? 그냥 망하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바코드입니다 그게 어쨌든 호주셰프 그렇첫 번째 차트. 대박났죠? 자, 그 다음은 유로파운드 1시간 차트입니다. 다운 트렌드 상방 브레이크아웃 나올 수 있는 모습이며 나온다면은 리테스트 후 새로운 트렌드 라인 따라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제가 1시간 차트 이렇게 공유해드렸습니다. 화살표 보시면은 트렌드 라인 하방 추세선, 그렇죠? 하방 트렌드 라인, 다운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조그만 가격 조정 후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다고 제가 화살표로 차트 준비를 해놓은 거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유로파운드 1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화살표 조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쵸 불캔들 올라갔다가 베어캔들 가격 조정 그쵸 똑같이 제가 플랜을 했는 대로 움직였죠 그 다음에 0.900 첫 번째 타겟 히트 그 다음에 현재 0.90750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약 100핏 정도 100핏 플러스의 수익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900이 저희 첫 번째 타겟이었고요 그 다음에 0.905가 최종 타겟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100핏 네, 약 100핍 정도의 수익을 맞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0.900 아니면 왜 0.905 인가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간단합니다 심리적인 레벨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여기가 저항선 지지선이라는 것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르신다면 정말로 꼭 배우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볼 차트 같은 경우는 유로키위 4시간, 어, 4시간 차트입니다 서포트 터치 후첫 번째 트렌드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현재 카운터 트렌드라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과 같거나 비슷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매수로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제가 화살표로 정확하게 그려드렸죠 그 다음에 그날 이제 같은 날 저녁에 같은 날 저녁에 제가 이제 다시 올려드리는 차트인데 이렇게 위 1시간 차트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제가 바로, 바로 이제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또제 타겟은 1.77400이 제첫 번째 타겟이었고요. 두 번째 타겟 같은 경우에는 1.78000이 제두 번째 타겟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확하게 1.77400 터치 후 1.7800까지 타겟 히트를 한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저희의 거래 비율 같은 경우에는 1대 3.72 비율의 거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리스크가 1, 그 다음에 리워드, 즉 수익 비율이, 교차 손익대가 손익 비율이 3.72네요. 자, 내가 이 거래를 할때내 원금의 1% 의 리스크를 걸고 거래를 한다면 수익이 지금 현재 3.72%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1:1 1대 최소 1대2 플러스의 손익 비율을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지 않으시면 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슬럼프, 그렇죠? 패페패페페 이러한 방식으로 슬럼프가 나왔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갖고 거래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카운트가 날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살아나기가 정말로 힘든 것이죠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는 항상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리워드, 리스크 워드리 리워드를 잘 지켜나가시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살아나간다는 마인드셋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대 3.7이 정확하게 타겟 두 번째 타겟까지 맞으면서 거래가 종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군더더기 없이 수익으로 잘 빠져나간 모습이네요 그렇죠? 자그 다음은 키위 셰프 4시간 차트입니다 카운터 트렌드란 하방 브레이크 후에 가격 조정 나오고 베어리시 캔들 패턴 나온 모습입니다 매도로 좋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제가 화살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화살표 그려드렸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4시간 차트 화살표 그림 방향대로 쭉쭉쭉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간단합니다 뭐 차트 있어? 별거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사용한 거 뭡니까 자, 짝대기 하나 그렇죠 트렌드 라인 그냥 여러분들이, 속, 그냥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히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속히 말이여러분 뭐 짝대기 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짝대기 이 짝대기 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석분이끝났네요그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 필요없음 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여러그이이평선 그딴 거 필요 없음 가격의 본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움직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거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키위달러 4시간 차트입니다. 레지센스 터치 후 다시 서포트 밑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캔들 패턴 또한 베어리시 패턴으로 좋으며 매도 앤딜로 좋아 보입니다. 라고 제가 차트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키위달러 4시간 차트. 그쵸? 똑같죠? 다시 돌아온 후에 레이센스 마켓석출 리테스트 그 다음에 쭉쭉쭉 빠지는 모습 엔트리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엔트리 부분에서 현재 100피 빠진 모습이죠 간단하죠 분석 제 학생분들은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했는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모른다면은 가입을 해야겠죠 그 다음은 골드 한시간 차트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라이브 웹이나 멤버분들과 함께 라이브 웹이나 끝나면서 이제 제가 아니다 라이브 is 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차트 공유를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하고 차트 공유를 해드 e w e 골드 1시간 차 s 입니다 데일리에서 하방 브레이크 a live chat to you so y 인 u can see how you can see how you can see how you can 1 e e how you c 1 n see how you can see how you can s 8 여기죠. 수익 있는 거 챙기고 매수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차트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제, 제 이제 최종 타겟은 골드 같은 경우제 최종 타겟은 1907 되겠고요. 자, 1907 말고 나는 1910에서 약간 30p, 왜냐면 1910이 또 심리적인 레벨로 어, 역할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난 타겟을 챙기고 갈 것이다 하시면은 1910에서 이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자, 그래서 보시면은 1928 1 9 2 8셀리이걸어 넣어가지고 바로 액티베이 트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 1900, 1907 보이시죠 여기 1907, 1907 정확하게 타겟 터치 후그 다음에 저희 반대방향으로 빠진 거볼 수가 있죠 저희 같은 경우 이미 여기서 타겟을 친 상황 아니면 여기 1910에서 타겟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이미 챙겨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전혀 저희와 무관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골드도 어제 아주 좋게 1대2 비율로 수익을 챙긴 상황이고요. 자 이제 골드 같은 경우에는 1940을 뚫을지 이것을 좀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 1940을 뚫을지 말지에 따라서 저희가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지금 결정이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로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매수는. 아, 골드는 자그 다음은 파운드엔 2시간 차입니다 서포트 하방 브레이크가 나왔으며 레지센스 터치 기다리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서포트 브레이크 아웃이 그쵸 이마켓에서 조금만 노란색 박스 보이시죠? 이거 하방 브레이크가 나왔을 때 아니면은 140점 200까지 올라왔을 때이둘중 하나가 먼저 나왔을 때 매도를 할 예상입니다. 140.200 위로 올라가고 추가로 업트렌드 라인 위로 다시 들어온다면 이 구역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매수로 관점을 바꿉시다 라고 제가 차트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운드인 보시면은 140.200까지 먼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서포트 노란 색깔 박스 보이시죠 이거, 이거 하방 브레이크가이 먼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매도를 진입했을 때 지금 137일 제타 계셨는데 살짝 아쉽게 5핍 정도 터치를 못하고 지금 조금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1 시간 차트로 어 서포트를 찾지 못하는 경우 어 이제 137에 도착하지 못할 텐트 패턴을 보인다면 직접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길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리워드그죠 손익 비율이죠. 바로 1대 4입니다. 1대 4. 그죠 그리고 2 0 0핍의 수익을 현재 아니다 250핍 정도네요. 250잎 정도의 수익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파운드에는 어제 쭉쭉쭉 빠지면서 대박을 쳤다고 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캐나다엔 캐디엔 4시간 차트입니다. 업트렌드라인 하방 브레이크 아웃 나오는 모습이며 1시간 차트에서도 매도엔트 베어 캔들 패턴 1시간 마켓석처 등 1시간 마켓석처 등 터치를 보고 매도 진입을 합니다. 아니면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라고 제가 차트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캐나다의 내시간 차트 보시면은 군더더기 없이 쭉쭉쭉 바로바로 빠진 거볼 수가 있죠. 제첫 번째 타겟은 80.35였고요. 제 최종 타겟은 80으로죠. 그렇죠? 80. 1:4 대 비율의 거래 파운드엔과 상당히 비싸죠. 이 같은 경우는 터치 타겟 프로필 터치하고 거래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1대4비율. 제가 내 원금에 제가 제 원금의 1%를 리스크를 두고 거래를 했었다면 4%를 이미 번 셈이죠. 그죠 캐나다 엔에서도 아주 좋은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이번 주 어, 이러한 차트들로 아주 대박을 낸 상황인데요. 남은 한 주에서 또 어떠한 차트들이 어떠한 엔트리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차트 공부 꼭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안전한 거래 그리고 좋은 수익 만드시고 다음 영상 혹은 저희 멤버존에서 뵙겠습니다.